지난 영상에서 모양은 일반 동사지만 비동사처럼 쓰이는 동사들에 대해서 조금 봤었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go, come 이런 것들을 봐왔고요. 오늘 조금 다른 동사를 더 보도록 할게요. 그런데 이번에는요. become처럼 일반적인 동사로도 쓰이고 비동사처럼도 쓰이는 좀 헷갈리는 동사를 조금 더 보도록 할게요. 먼저 stay예요. stay. 머무르다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동사로 그냥 쓰일 때는 she stayed in Jeju. During vacation, 그녀는 휴가 동안 제주에 머물렀다. 그녀가 머무른 거죠. 일부에서 공부했던 내용들이에요. 이렇게도 쓸수 있었죠. 뒤에 뭐가 따라오면 뭐뭐를 머물게 했다라는 거였죠. A police officer stayed the car. 어떤 경찰관이 그 차를 막고 있었어.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stay는 좀 까다로운 게 뭐냐면 비동사처럼도 쓸수 있어요. 그래서 people stay calm. in the temple 사람들은 그 사원에 가면 차분한 상태지 인데요 그걸 유지하지 라는 느낌으로 조금 더 넣고 싶어서 비동사 대신에 stay 라는 동사를 이렇게 쓸수 있는 거였고요 그래서 ing도 쓸수 있어요 stay 뒤에는요 예문을 좀 볼게요 student stayed swimming in cold water 학생들이 차가운 물에서 수영을 하고 있다인데 수영을 지속하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싶을 때는 비동사 were 대신에 stayed를 쓸수 있는 거고요. The country stays, its people safe. 그 나라는 자기네 국민들을 안전하게 유지해. 이런 식으로 조금 복잡한 문장으로 도 쓰이는데요. 이건 뒤에서 9장, 10장에서 배워보도록 할 거고요. 오늘은 또뭘할 거냐면요. 이 비동사 문장도 빈자리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 빈자리들을 한번 처리해 보겠습니다 he is 하면 이 뒤에 나오는 단어는 당연히 사람일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요 이때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who가 되는 거고 앞에서 배웠듯이 이 who를 앞으로 보내서 구문을 만들 수도 있었어요 그게 who he is죠 그러면 이거는 그가 누구인지라는 그냥 구문이 돼요 who is 그가 누구인지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who is, who is, 그가 누구인지, 라는 걸로 하나의 덩어리로 인식을 하면, 이걸 또 명사처럼도 넣을 수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I know who he is, 나는 알아, 그가 누구인지, 그러면 이거를 조금 확장을 하면, 이렇게 헷갈릴 수 있거든요. I know him, 이러면, 나는 그를 안다가 되는 거고 I know who he is 그러면 나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안다 이잖아요 우리말로 하면 이게 비슷할 수도 있고 영어로도 실제 비슷할 수도 있지만 I know him은 나는 그를 알아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래서 내가 아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나랑 관련 있는 사람이야 이런 느낌에 더 어울리는 거고요 I know who he is는 he is blah b l a b l a 하면서 그 뒤에 그가 누군지 설명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안다는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안다라는 것. 그래서 뭔가 설명할 수 있다는 라 느낌으로 말할 때는 I know who he is. 이게 더잘 어울리는 거죠. 그래서 두 개의 의미가 비슷할 수도 있지만 다를 때도 있다는 라거 알고 지나가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구문이 들어간 문장들은 자주 쓰기 때문에 우리가 좀더 익숙해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연습을 한번 해보고 지나갈게요. I know who I am. 이거는 나는 알아. 내가 누구인지 라고 말할 때쓸수 있는 표현이겠죠. 저랑 같이 읽어보실까요? I know who I am. 여기서 I know who I am. 이 who I am. 이것과 완전히 익숙해지고 넘어가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I know who is. 이것도 익숙해지면 좋겠죠. 나는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 I know who is. I know who is. 자, 여러분들도 제가 읽을 때좀 따라 읽어보세요. 자, 이 다음 거 I know who she is. 자,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I know who she is. 한번 더. I know who she is 많이 쓰겠죠 그리고 조금만 더 가볼까요 I know who they are 한번 더 I know who they are 뭐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 거는 I know who we are I know who we are 그 다음 거는 I know who Steve is I know who Steve is 이런 문장 구조 형태와 친해지면 너무너무 나중에 편해집니다 조금 더 가보면 사람이 아닌 걸 지칭할 때는 this that 이런 걸쓰겠죠 이거와도 한번 친숙해져 볼게요. I know what this is. I know what this is. This 는요 내 손안에 있는 느낌으로 말할 때즉 나랑 굉장히 가까운 것을 얘기할 때 i k n o w w h a t t h i s i s 가 되는 거고요 나와 좀먼 거를 얘기할 때는 t h a t 이 어울리겠죠 그래서 i k n o w w h a t t h a t i s i k n o w w h a t t h a t i s 나 저거 뭔지 알아 이렇게 되는 거고 t h i s that 뭘로 하지? 헷갈릴 때는 i s 로 써도 되겠죠. 그게 I know what it is. I know what it is. 나 이거 뭔지 알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세요. I know what it is. 한번 더. I know what it is. 꼭 친숙해지면 좋고요. 그리고 day 하면 우리가 항상 사람만 떠올리는데 물건이 여러 개가 있는 것도 day를 씁니다. 그래서 I know what they are. 이런 식으로 뭐가 쌓여있는 나 저것들이 뭔지 알아? 라고 말할 때 물건이라도 day를 쓰는 습관 들으시면 되게 좋습니다. I know what they are.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what 뿐만 아니라 how를 쓸 수도 있어요. 이건 뭐냐면요. He is a man. 그는 남자야. 라고 명사를 쓸 수도 있는데 비동사 뒤에 뭘쓸 수도 있었다고요 형용사를 쓸 수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He is happy 하면서 형용사를 쓸수 있는데 명사가 오면 what이나 who를 쓴다 그랬었죠. what he is 혹은 Who he is 였는데요. 형용사가 빈자리일 경우에는요. w h a t 나 Who가 아니라 How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 자리에는 How he is가 되는 거죠. 그래서 How가 나타나면 그 뒤에는 아 형용사 뭐 나중에 배우겠지만 부사도 들어갈 수 있어요. 명사가 아니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돼요. 그래서 그 예를 조금 더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He is happy에서 h a p p y 가 뭔지 모르는 빈자리가 되면 How he is, 그가 어떤 상태인지가 되는 거고 You look nice today 하면 은너 오늘 좋아 보여인데 이 nice가 뭔지 얘기를 안 하면 how가 앞으로 가겠죠. 그게 How you look today가 되는 거예요. 네가 오늘 어떻게 보이는지가 되겠죠. 그러면 이런 문장들도 이제 하나의 덩어리처럼 연습을 하면 되겠죠. How he is, how he is. 혹은 How you look today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연습한 다음에 문장에 그대로 넣을 수가 있어요. I wonder how he is. 나는 궁금해 그가 어떤 상태인지. 멋진 문장이죠. I wonder how he is. 한번 해보세요. I wonder how he is. 그리고 아까 연습했던 How you look today도 되겠죠. 네가 오늘 어떻게 보이는지 라는 말도 I like how you look today. 나 오늘 네가 어떻게 보이는지가 마음에 들어. 좋아. 이런 뜻으로도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 낼수 있겠죠. 한번 더 읽어 볼까요? I like how you look today.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물론 뒤에서 배우겠지만 이 how 자리는 형용사뿐만이 아니라 부사도 이렇게 쓸수 있어요. 그래서 간단히 하고 맞춰 볼게요. She called me by internet phone. 그녀는 나한테 전화했었어. 인터넷 전화를 통해서 인터넷 전화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때 by internet phone 이라는 거를 빈자리로 만들어주면 당연히 이것도 how가 돼요. 그래서 how she called me, 그녀가 나한테 어떻게 전화했는지, 어떤 식으로 전화했는지, 이런 식으로 돼서 이 구문을 하나의 덩어리로 느껴지게 연습을 하는 거예요. how she called me, how she called me, 그리고 이거를 문장에 넣을 수 있겠죠. I know how she called me, 나 그녀가 나한테 어떻게 전화했는지 알아. I know how she called me, 이런 식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6장은요. 비동사의 의미, 이퀄이죠. 그 이퀄의 의미를 파악했고요.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 비동사 다음 장에서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